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열색대의 수장 라마트라입니다 저는 오버워치를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버워치가 처음 나온 2016년도에는 오버워치와 대화까지로 1년을 날릴 정도면 말 다했죠 특히 오버워치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게임 캐릭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참혹함과 기계가 인간을 향해 반기를 든다는 근그 미래적인 공포를 잘 녹여냈기 때문이죠 이번에 만들 라마트라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계들의 반란을 위해 태어난 전투기체와 자신이 속한 기계생명체 옴닉들의 안위와더 나아가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에 인간들과의 평화를 추구했지만 전쟁 이후 인간이 옴닉에게 혐오로 인해 저지르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결국 자신들을 동족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무기를 잡게 된 것이 바로 라마트라의 배경이야기죠. 제가 특히 악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잘 만들어진 악당 캐릭터는 세상이 현재 안고 있는 결핍된 무언가를 보여주죠. 이로 인해 생긴 뒤틀레인 정의관 그리고 간지나는 외역의 카리스마까지 이것이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라마트라를 만들기 위해 회로살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 전력을 최대로 끌어오기 위해 DC컨버터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개 사용합니다 원래 쓰던 것이랑 같이 더큰 출력을 낼수 있는 거 하나를 추가해서 LED가 더 많이 들어가도 강한 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일단 배터리랑 충전단자, 스위치를 연결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죠 이 다음으로 DC컨버터를 연결할 건데 반드시 직렬이 아닌 병렬로 연결해서 두 갈래로 길이 뻗쳐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LED를 더 많이 연결해도 항상 강하게 빛나는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회로는 바닥판 아래 고이 잘보시도록 하죠. 그럼 바닥판의 회로에서 전선을 빼내 LED를 달아줄 차례입니다. 먼저 출력이 비교적 적은 컨버터에서는 LED 개수가 적게 들어가는 빨간색 LED를 머리와 가슴 부근에 설치하고 다음 전신 곳곳에 있는 LED를 설치하기 전에 LED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베이스가 될 공간을 클레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LED를 하나씩 붙여주는데 대강 들어가는 위치를 하나씩 나열해보자면 팔뚝 전체, 손목, 허벅지 등 지팡이에 다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일 출력이 적은 컨버터 하나로 이걸 다 켰다면 차라리 야광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훨씬 밝을 정도로 그야말로 낭비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기적적인 설계를 볼수있으며다 회로 부품은 은근 비싸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필요한 걸다 사면 돈깨라 깨지기 때문에 적당한 가성비로 최고의 효율을 내야 이득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다 끝나면 적절한 전압을 맞춰가면서 빛의 세계를 조절해주면 회로세팅은 끝입니다. 그리고 흰색빛은 아크릴 잉크를 말라서 전신에 보라색빛이 나도록 바꿔줍니다. 애초에 시중에 보라색 LED가 있다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지만 아쉽게도 보라색 LED는 어디에도 안 팔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LED 설치도 다 끝났다 싶으면 적당한 부피를 위해 3D펜으로 이렇게 LED 주위를 덮어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조심할 게 있다면 그냥 무지성으로 덮기만 하는 게 아니라 라마트라의 체형이나 빛날 부분의 형태도 고려해가면서 부피를 채워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무지성으로 막한다면 완성했을 때 지나치게 튼실하거나 부실한 라마트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걸 눈대중으로 맞춘다는 게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참고자료를 많이 보면서 알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팔 부분 같은 경우도 기계 특유의 각진 부분이나 관절의 형태도 지금 잘 잡아줘야 나중에 있을 작업에서 덜 고생합니다. 이제 지팡이에 달린 고리를 만들 건데 예전에 아크릴 판에 조명을 주면 테두리가 빛나면서 마치 광성처럼 이쁘게 빛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을 먼저 원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부가 비어있는 고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칼질을 해야 합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뽑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복숨이걸린 것처럼 신중하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이 정도 부서진 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신중하게 어? 어째 하면 할수록 계속 깨지기만 할뿐 원하는 대로 모양이 잘리진 않아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 방법은 때려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광섬유를 이용하는 훨씬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저런 하드코어 난이도의 달고나 뽑기로 성공 확률 없는 작업을 하며 개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쓰는 게 낫죠. 대신에 광섬유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힐 수 있게 3D펜과 글루건을 이용해 고정해서 지팡이의 모양을 잡도록 합니다. 이 정도면 3D펜으로 할 작업은 다한 것 같으니 표면 위에 글루건을 바른 뒤에 표면이 매끄럽게 잘 빠지도록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참고로 글루건은 손에 묻으면 무조건 화상을 입으니 손에 묻지 않도록 손을 바셀링으로 두껍게 코팅한 뒤 편안한 손가락 드리블을 하면서 표면을 다듬으면 화 이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컨트롤이죠 여튼 이렇게 지팡이에 나노부채까지 만들어주면 led가 들어가는 모든 표면을 전부 보라색으로 도색해 빛이 날 때도 보라색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밑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발광하는 부위가 많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모델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생물체 캐릭터는 근육을 먼저 잡는 걸로 시작하듯 라마트라 같은 기계 캐릭터도 이런 근육같은 기계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건담 프레임 같은 모양인 거죠. 이런 기기 프레임을 만드는 데 포인트라고 한다면 특히 관절 부분을 만드는 데 원통형 모양을 적절히 써가면 관절 특유의 접히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 프레임이 어느 정도 다져지면 지방이 점잡이도 만들고 세부 모델링에 들어가기 위해 일단 밝게 빛나는 가슴 부분을 검색 은 클레이로 한번 덮어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대로 끝이 아니라 어릴 때 자주 그렸던 스케치화를 그리듯이 가슴팍에 빛날 뿐만 긁어 구멍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마침 가슴 부분을 손봤으니 여기부터 디테일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라우트라는 같은 오버치의 옴니 캐릭터들과 대비된 점이 있다면 특정 부분이 인간의 신체에서 불법한 특징을 곳입니다. 상체 부분도 그중 한가지라고 할수 있죠 인간의 척추나 복근 그리고 늑골 등을 기계 부품으로 형상화한 듯이 조각 하나하나 잘 신경쓰며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나갑니다 이 부분이 클레이가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건담프라 모델은 완성된 조각을 조립하지만 클레이는 그 조각부터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다리를 만들건데 게임에서 보이는 라바트라의 특징 중 하나인 거대한 외골격 파츠를 붙여 변신하는 네메시스 모드와 수도승같이 외소한 통상 형태가 공존하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골격이 붙는 하체는 바로 이 네메시스 모드의 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온 기본 프레임에 두툼한 외골격을 붙여나가면서 모양을 잡습니다. 이런 기계같은 느낌의 작품은 프레임만 잘 잡아놓으면 아무리 두꺼운 부품을 붙여도 느낌이 제대로 삽니다. 그렇다는 건 기본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은 허벅지를 만들 건데 이 부분은 앞서 만든 다리와 다르게 기본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곳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LED 부위에 부품을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허벅지 라인과 빛이 새어나오는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외손 상체에 비해 하체 비만으로 보이도록 진실한 하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형태의 부품과 하체 앞뒤로 붙은 천장식을 붙여주면 이 이상으로 다리는 손볼 게 없습니다. 그래도 방금 붙인 천조각에는 추가적으로 장식을 붙이는 것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겠죠. 는 여기까지도 한다면 미리 만들어 놨던 상체와 더불어서 팔을 제외하고 목아래로더 다듬을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체가 끝. 끝나면 바로 팔을 만들어야 한다는 뭐 그런 당연한 얘기겠죠? 팔 부분도 역시 다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만들어놨던 기본 프레임 위에 부품을 덮치는 방법으로 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다리부터 얇은 편이라 부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이야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손등을 비롯해 손가락까지 만들어주면 팔은 정말 간단히 끝납니다 물론 라마트라가 로봇인 만큼 손가락에 기계관절 느낌이 나면 좋겠죠? 다음으로 이제 라마트라의 무기를 다듬어 보도록 하죠 우선 미리 만들어 놓은 고리의 안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클레이로 덮고 서서히 하나씩 부품과 장식들을 붙여가면서 지팡이의 외형을 다듬도록 합니다. 특히 지팡이 장식 중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러 가닥의 전선이 특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정갈하게 틀어짐 없이 잘 나열하도록 만들어서 그대로 지팡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리 주변에 붙어있는 장식을 해줄 건데요. 특히 이런 고리에 비어있는 부분들은 양 끝에 매발톱 같은 부품들을 붙여 이건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기로서 들고 다니는 거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느낌으로 만든 뒤에 가운데 있는 나노부채는 한번 클레이로 덮은 뒤에 빛나는 부분만 살살 긁어내 무늬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노구체까지 다 끝나면 아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메시스 형태 때 붙는 보조팔도 만들어야겠죠 먼저 등에 백팩처럼 붙어있는 외골격에 팔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튜브같은 형태의 관절을 붙이고 이 두툼한 팔뚝에 하나씩 부품을 붙여나갑니다 이때 신경 쓸 것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인간의 근육을 닮은 형태의 부품의 모양과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올 수 있도록 도구로 잘 긁어 빛나는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본 프레임과 비슷한 원리로 관절로 넘어가는 부분은 똑같이 원통형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팔꿈치 부분의 일부분은 빛이 나도록 클레이를 돌려내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뚝도 똑같이 도구로 긁어내 빛나는 무늬를 만들어주고 이외의 부분들은 부품들을 붙여 팔뚝을 완성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몇몇 분들은 LED를 여기저기 많이 붙여놓은 거에 비해 빛이 너무 많이 가려진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나름 절잼이라고 할수 있죠 어딜 보든 눈 다갑게 빛만 난다면 보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빛날 부분은 밝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외관에 치중하면서 조명과 조형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죠 이제 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완성됐으니 부분적으로 추가할 부품들은 빠르게 넣어준 뒤 어깨와 등에 달린 이 용도를 알수 없는 부품도 만들어줍니다 생긴 건 지팡이에 달린 멜발톱 같은 부품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뭐 만드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속 부품들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머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우선 맨 처음에 라와트라의 목 주변을 감싸는 거습대기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 부분은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옷주름을 많이 넣어주고 다음으로 머리는 우선 턱부터 시작해줍니다. 여기에 사람으로 따지면 귀가 있어야 할 부분에 부품을 넣어주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차례차례 만들어줍니다. 여기 머리카락은 지팡이에 달린 전선처럼 네 개씩 묶음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때 흩날리는 느낌이 들도록 머리카락 중 하나에는 철사를 집어넣어 공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완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쪽에는 작은 부품들을 붙인 뒤 바로 라마트라의 얼굴을 덮어씌워줍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구멍을 내서 구멍 사이로 붉은붙이 새어나오게 하고 눈이 들어가는 위치에 홈을 파낸 뒤 검은색으로 채워주면 얼굴은 이대로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끝에 부품을 하나씩 붙이는 것으로 라마트라의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모델링하느라 부분적으로 가까이 봤을 땐 몰랐지만 이렇게 다 완성하고 전체를 보니까 꽤나 이쁘게 잘 나왔네요 하지만 이대로는 끝낼 수 없는 누르시죠 금은색으로 빛나는 부분들은 전부 에나멜 페인트로 칠해 광이 나는 부분들은 아주 반딱반딱 유인하게 금속 재질의 느낌이 나게 확실하게 내줍니다 물론 이러한 부위가 작품 전체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했을 때의 차이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확실히 크거든요 도색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바닥을 정리하기 위해서 회로가 있는 부분들은 3D펜으로 한번 정리해주고 바닥판의 모든 면들은 전부 검은색 클레이로 뒤덮어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저의 인장까지 붙여주면 널세터의 수작 라마트라 완성입니다 난나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우린 함께 맞서리라. 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다. 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기계 느낌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만든 게 언제였는지 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럼에도 오랜만에 만든 작품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오늘의 작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지고 알찬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